우리 아기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왔지? 아기 병아리입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빠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나 카메라 들고 있어서 못 잡아. 하하하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새끼 병 뭐야? 오, 얘 청개요? 천개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웃음> 여러분들 청개 새끼예요, 천개 새끼. 색이 되게 신기하네. 오, 안에 쳐, 안에 쳐. 엄청 뽀들뽀들하다. 오, 신기합니다, 신기해. 얘 어떻게 나왔냐? 야, 너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혼자 나와있으면은 고양이랑 쥐가 도 잡아가 너 뼈도 못 줄여 자 저기 병아리 또 있네 예, 들어보내주겠습니다 나오지마 다음에 알았지? 조심히 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웃음> 잘 간다 잘 간다 엄마한테 잘 간다 자 지금 닭, 닭장을 기숙 공격하러 왔는데요 <웃음> 여기 꼬꼬들이 알 품고 있습니다 알 품고 있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알이 있어요 알 그런데 되게 신기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알이라면 은 엄청 작은 알이에요 엄청 작은 알 이거 보세요 <웃음> 엄청 작죠 탁구공 같은데 자우리 오리, 오리알 같은 경우에는 아 오리알이래 이게 달걀 이에요 달걀 왼쪽이 청계란이고 오른쪽도 오른쪽은 엄청 작은 계란이에요 와, 엄청 작다 어떻게 이런게 나오지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병아리들 보셨죠 우리 병아리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이렇게 여섯 마리 <웃음> 귀여운 병아리요 자 우리 엄마 꼬꼬랑 새끼 병아리입니다 여기있네요 여기 있네요, <웃음> 숨어있다 숨어있다 조심해 알았지 너네 함부로 나오면 안돼 조심해 방금 엄청 작은 알을 우리가 확인을 <웃음> 했는데요 요거 여기 안에다 둬가지고 부하 하나하나 안 하나 저희가 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같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리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네.